넌 하고 싶은 게 뭐야? 제 생각은 그래 해볼 만한 건참 많은데 이건 이래서 안돼 저건 저래서 안돼 생각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확 질렀어 한번 해보자! 야 <끝> <끝> <끝> <끝> <끝> <끝> 뭐야 너 실패했어? <끝> 재밌어 근데 가치도 있는 그런 거난좀 끌리던데 넌 어때?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다